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V4의 초보 탈출 강사 겜보링입니다 이번 랜서 출시로 V4 1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이 시기에 맞춰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V4 컨텐츠에 관한 설명입니다 레버비나 전투력 부분은 이미 가이드 영상이 있으니 재생 목록의 뉴비 가이드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V4의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루나트라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루나트라는각 서버별로 있는 차원이동을 통해 다른 서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구현되어 있는 루나트라는 내가 있는 서버에 1서버에서 5서버까지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9버가 신서버로 나뉘는데 일명 배틀서버라고 하죠 신서버인 배틀서버들은 카마우스 라시트, 아스카탄, 탈리디스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서버들은 24시간 제한 없이 루나트라를 통해서 다른 서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외 서버들은 사진의 시간대에만 이 루나트라가 열리니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본인 서버의 루나트라는 항상 갈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 마석을 얻는 필드보스 컨텐츠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차례 거쳐서 이젠 밤 9시로 고정된 컨텐츠죠 각 맵마다 필드보스가 존재하고 지정된 두 가지 이상의 위치에서 랜덤 된한 곳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필드보스는 순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며 딜량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중 1위에게만 강력한 보상을 주고 있고요. 그외 30위권 정도만 추가 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자주 바뀌다보니 30위권까지 어,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순위권에 들지 않더라도 유비분들이꼭 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에서 희귀마석까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아마 신규 이벤트가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장착하는 마석은 다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돌아야지 나중에 마석을 갈아서 얻는 마석핵을 통해서 월 구매 가능한 영웅마석 상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필드보스의 1단계 흔적은 정말 중요한 옵션이니 꼭 필드보스는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인 서버 컨텐츠입니다. 현재 총 3가지의 서버 컨텐츠가 존재하고요. 성물쟁탈전, 월드보스전, 난투전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물쟁탈전입니다. 각 루나트라의 파멸의 화산에서 진행되는데 파멸의 화산 맵을 보시면 각 성물이 보일 겁니다. 이 성물을 지키거나 다른 서버에서 뺏어오는 컨텐츠죠. 성물을 보유하면 자신의 서버에 이러한 효과들이 생깁니다. 많을수록 무조건 좋죠. 파멸의 화산은 메인 퀘스트 6막 2장까지 클리어하시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합니다. 각 서버별로 오더 내리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그 지시에 따라 게임을 즐겨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은 서버 컨텐츠의 핵심인 월드보스와 난투전입니다. 월드보스는 1위에서 50위권까지 랭킹권이 서버의 대표전 51위부터 100위까지가 일반전 이렇게 두 게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전과 일반전 둘다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되고요. 시간은 1시간으로 10시 59분까지 잡혀 있으나 중앙에 등장하는 월드보스를 먼저 잡게 되면 컨텐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월드보스에서 승리하게 된 서버는 이러한 보상을 받고요 패배하더라도 일정 보상은 받게 됩니다 특히 대표전에서 승리한 서버는 펭귄트 조화를 받는데 이건 레드잼으로 교환이 가능한 조화입니다 길드원 중 펭귄트 조화를 사용하면 해당 길드원 전체가 똑같은 보상을 받으니 엄청 중요한 아이템이죠 1조화당 100레드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투전은 1위에서 100위권까지가 대표전 101위에서 200위까지가 일반전 이렇게 두 게임을 진행합니다 대표전 일반전 둘다 수요일 밤 10시에 진행되고요 시간은 월드버스와 똑같이 1시간을 두고 진행합니다 난투전은 점수를 많이 따야 하는데 사냥 점수가 포함됩니다 이 사냥에는 유저 킬도 포함되고요 남은 시간 15분쯤에 나오는 중앙보스가 2000점이나 주는 핵심 점수고 그외 주변에 잡목과 네임드 유저를 얼마나 많이 사냥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기바뀔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보상은 어,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길드 컨텐츠입니다. 성장의 핵심 중 하나, 길드이고요. 초창기와 달리 길드가 많이 중요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길드 버프를 받고 길드 창에서 효과를 통해서 선택적인 버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골드를 소모해서 1시간 기준으로 계속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길드 컨텐츠의 중요한 부분인 길드 던전입니다. 길드 던전에는 현상수배와 수련의 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다 매주 월요일에 초기화되는 던전이고요. 현상수배에선 마석과 길드 조화를 수련의 섬에선 몬스터 나파를 통한 상급 장비들의 파밍 그리고 스킬 교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길드 임무, 길드 제작, 길드 기부를 통해서 길드 조화를 획득할 수 있죠. 이렇게 얻은 길드 조화는 길드 상점을 통해 영웅마석 제작과 전설마석의 재료인 마석 묘약으로도 교환도 가능하고요 깨어난 장비의 재료인 원천과 스킬 교본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생긴 길드 영지 쟁탈전까지 있어 길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장 차이가 심해질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한 부입부의 컨텐츠들이었습니다 그외 서버간의 쟁은 유저가 만들어가는 컨텐츠고요 11월 10일부터 시작하는 1주년의 부이보 이벤트 정보와 새로운 캐릭터 랜서의 정보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